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혹시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말할 때왜 입이 삐뚤어지지? 음. 아 저도 사실은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집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한쪽으로 근육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평소에 이러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잘못된 자세,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살아온 세월만큼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움직임이 더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한쪽 근육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웃고 났는데 한쪽만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왜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내 얼굴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한 근육이 잘안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어떤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이게 굳혀졌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거울 거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구입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오. 네. 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 얼굴이 보일 때이 거울의 얼굴에서 코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펜으로 거울에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 중앙선을 기점으로 내가 어느 쪽 얼굴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보이게 돼요 자 먼저 웃어 볼게요 네, 저는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죠? 네, 저는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쪽이 좀더 많이 올라가요. 맨날 이러고 있어서 그런가? 자, <웃음>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을 발달시켜야 될까요? 네, 제가 연습해야 할 부분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조금 더 당기게 되면, 어떤 표정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살짝 떨리면서, 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근육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입꼬리 오른쪽만 어저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고 여러분은 거울 보고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지 자안 올라가는 쪽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이라서 이쪽을 연습할 예정이에요 열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열번만 해도 여기가 약간 뻐근해요. 한번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입 꼬리는 당겼는데 이걸로 끝인가? 아니죠. 우리가 웃을 때는 어디까지 근육을 쓰냐면 광대근을 씁니다. 그래서 이광대근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광대를 끝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그 연습을 할 건데 내가 잘안 움직이는 그쪽을 할 거예요. 자, 열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약간 찡긋 되도록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근육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드니까 한번더 풀어줄게요. 네 이렇게 근육 연습을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웃으시는데 입꼬리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네 내가 웃어보면 끝까지 웃었는데 이쪽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살짝 더 당겨주는 겁니다. 네, 살짝 더 당긴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부분을 조금 더 손도 올려서 조금 맞춰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 표정을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웃을 일이 있거나 말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표정을 계속 지으면서 말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굴 힘을 다 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 근육을 어느 정도 당긴 채로 웃으면서 말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얼굴 근육을 당겼는데 평소에 당기는 만큼 당기게 되면 당연히 얼굴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발달시키지 않은 반대쪽 근육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얼굴 근육을 당겨주고 운동을 시켜서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치를 기억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그 표정을 지어도 한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웃거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이 중앙점에다가 선을 긋고요. 이 코에 근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연습을 할 때도 우선은 입꼬리 먼저 그 다음에 위에 광대근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상하, 위쪽, 코 위쪽을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코 아래쪽 이 입술 쪽을 연습하시는 걸로 한 번의 패턴을 돌고 나시면 어, 연습하시기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굴 근육은요 살아온 그 습관, 패턴, 성격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눈썹이 굉장히 진하시는데 웃지 않으시면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아예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윗입술 쪽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입술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쫙못 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나만의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네, 웃으면서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라는 말은 진짜 반복, 반복, 반복해도 강조, 강조,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웃을 때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쁜지 항상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아, 무뚝뚝해요. 웃는 연습 전혀 안 합니다. 거울도 안 보세요. 심지어 배우 하시는 분들도 어쩜 그렇게 거울을 안 보세요. 거울 자주 보시고 내가 어떤 표정이 멋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웃을 때 가장 멋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런 거 확인한다고 어우. 이상해! 어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발음하실 때 특정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근육의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얼굴 근육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습관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처럼 아예 거울에다 표시를 해놓고 매일 보면서 한 번씩 웃는 연습, 한 번씩 발음하는 연습, 한 번씩 근육을 당겨주는 연습으로만으로도 발음이 좋아질 수 있고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